들리는 대로 요리하라. ASMR 초리 쿠킹쇼. 내기의 키친 자, 내기의 키친은요 레시피 ASMR을 듣고 어떤 요리인지 상상과 추리를 더해가지고 요리를 완성해 나가는 프로 아니겠습니까? 에이... 도전하게 될 우리 게스트분들에게 야, 요렇게 하면은 높은 점수를 좀 받을 수 있다. 하는 팁을 음... 잠깐 주신다면. 에이... 소리를 듣고, 아, 이 요리겠구나. 이거 이 재료구나. 뭐 이런 추리력을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뭐, 외모를 보려고 합니다. <웃음> 아, 정말 시종일관? 아, 요리의 외모. 음. 사실 요리도 비주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25년 동안 방송을 비주얼로 먹고 살잖아요. Oh, <웃음> <오>, sorry. <웃음> 아니, 아네 개의 키친 본격적인 대결을 시작해보죠. 오늘 대결을 펼칠 팀, 어떤 팀인지 나와주세요! <웃음> 자한 팀이지만 오늘은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재윤 경호 지수 민수 이렇게 팀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평소에 ASMR 이런 것도 좀 귀담아 들으십니까? 저랑 주민 예. 형이랑 민수 형이 다이어트 멤버여서 예. 특히 더 많이 봅니다 아, 까니짱 알아요 까니짱?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와... 보통 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다이어트하는데 먹방이나 국방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겠죠, 아, 그죠? 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먹지는 못하고 그렇죠 <웃음> 요리는 평상시에 좀 잘들 하세요, 우리 멤버들? 민수가 거기서 어, 요 아, 하고 있이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는 거 아닌가요? 아 네, 라면 아니고요. 저는 야채나 이런 구워 먹는 것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야채 이렇게 해서 구워 먹기도 하고 여러 요리를 합니다. 와 아... 사실 구워 먹는 거는 네. 어, 별다른 요리법은 네, 없죠. 그냥, 그냥, 구우면. 그냥, 그냥 구우면. 네. 구우면 되는 건데. 네. 어. 어 그러면 우리 저기 재윤과 이제 경호는 요리 경험은 별로 없으세요? 저희는 이제 유튜브로 예. 여러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아 그냥 먹방 즐겨보셨다고? <웃음> 아니죠. 실제로 저희가 서로 얘기했던 건데 나중에 돈 벌면. 사업 하나 하자 이제 같이 이제 한 건물을 사서 1층은 저 밑에서 고 고기 굽고, 굽고, 굽고 저는 이제 카페랑 베이커리 하고 위에서 또 다른 카페를 이제 지속 아니 지금 이라도되지 않았어요 형 건물이 있는데 에이? 1층 아 비어있고 2층 비어있어요 어 들어오세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웃음> 어, 아 여기서 네. 세입자를 만나셨네요 네 월세 네. 200은 오네 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여쭤본다면 은 네. 워낙에 요새 아이돌분들이 끼와 재능이 진짜 그럼요, 최고잖아요 당연하죠. 혹시 뭐 필살기라든지 이런 거 한번 좀 살짝 보여주실 게 있으면은 장구 원장 선생님. 어, 약간 저 어, 그 조폭처럼 생기신 분 어, 얘기하는 거죠? 짱구근 하는 응. 그분성대모사 응. 한번. 짱구근 그 여기서는 만돼나요 그대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웃음> 4년 안에 제 은퇴합니다. <웃음> <웃음> 아, 저 개인기만 안하면 되는데. 아, 저 개인기만 안하면 됩니다. <웃음> 예. 여기에 예, 조금 설탕 고추 좀더 써야죠. 아, 더 써야 예. 어, 그렇다면 이 팀이 지금 음. 조금 약 강과 좀 써야 됩니다. 어. 저희도 개인기 준비했거든요. 자, 볼게요. 아 오, 나이스. 볼게요. 빵! 뚱아. 아, 아 요내기 네 키친이라니까요? 와우! 아 네? 이게 왜안 통하지? 아, 우리가 중심을 잃었나요? 아, 뭔지 모르겠는데. 아, 이 스펀지밥 아! 아 듣고 나니까. 죄송한데, 소속사랑 연장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웃음> 이 상태로면 못할 거예요. 오늘의 계기로 어 좀. 네. 분발하셔야 돼요. 분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리 대결에 앞서서 각오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는 이 요리 도구인 칼날처럼 어. 아주 예리한 요리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수년간 다져온 요리 실력으로 아주 눌러놓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실력? 아, 네. 아, 아니, 요 호떡호랑 아, 이게 아, 눌러드릴게요. 아. 자, 그렇다면 오늘도 내기의 기침만의 대결 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MR 레시피 이제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요리일지 다 함께 추리해 보시죠 ASMR 플레이 아... 지금부터 레시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이 아니, 시작. 아니었어요 음... 나무다, 나무다. 벌써 두 번째 걸 썰고 있는 거예요 다릅니다 어, 이거는... 재료들이 자 이번에 새로운 재료예요 이게 사실 메인 재료죠 아 자썰는 아. 소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걸 캐치해내셔야 돼요 아 이번에 양념 아 이거네 이거네 아 이거네 더할 아, <웃음> 아. 됐어, 됐어. 뭘 벗어요, 지금? 물 같은 거 섞고 있어. 뭐지, 이뭐 드시고 계신 거 아니죠, 지금? 아, 뭔가 아니. 좀... 아,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을딱리는거 같아요, 불쾌다. 좀을 딱. 아... 불 켰다. 벗는다. 어, 아, 아, 이아 이거는... 이거는... 아니, 고기가 너무 많아. 빗소리 아닌가요? 그 아, 그 리비이가 소리... 내리면 그 생각나는. 아, 무조건 삼겹살, 불있는 삼겹살. 어? 뭐, 다질 뿌리시는데? 후추... 뭘뿌려리그 음... 뭐, 뭐, 이거는... 이거는. 야, 왔어. 하나 더한거 하나 더할것 야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네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웃음> 근데 어? 이제부터 진짜예요 어? 이 요리가 어 이게 이제부터 아, 진짜예요 이제 애가 좀 성형 수술이 어. 들어가는데요 뭐지? 네, 저... 네. 이게 이렇게 나, 되네 이렇게 되네 저는 <웃음>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 봐 야.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이거 아, 약간 아, 고납니다 그래서 오늘 추리를 강조하셨구나 네 야 이거는 진짜 처음 보는... 네, 어, 이분의 비주얼은 20점입니다. 와. <웃음> <웃음> 어? 약간 <웃음> 여기까지 하던 아, 예. 아, 굉장히 어렵지 않네요. 네, 메뉴는 어렵지가 않은데 네. 한번 좀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재료를. 예. 되게 창의력이 음, 필요하네요. 어떻습니까? 좀 감이 오셨어요? 이거는 흰밥과 정말 맛있습니다. 아니죠. 비 오는 날이죠. 자비 오는 날에 저는 호떡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 까니짱님은 비 오는 날? 저전 아, 전을 되게 좋아해요. 아 모든 전이랑 저... 막걸리랑 이제. 아, 그치, 아, 아 막걸리. 네. 자 우리 심사위원들 힌트는 여기까지. 4개의 캐치, 음? T.O 멤버들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 자, 각오하라고. 오케이. 각오해야 돼, 나 진짜 심할 거야. 일단. 총 야지가 3개 있었거든? 근데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건는 이게 확실해. 맨 처음 써었던건 에어박 에어박 아니면 무 같은 건데 근데 그 다음에 한 양배추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와좀 어렵죠 그렇죠 메뉴를 보고 나면 와 정말 좋아하는 아에. 건데 이게 반전이 있네 사실 이렇게 잘안 먹어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안 먹습니다 네. 저희 말에 너무 기담지말아요 <웃음> 아, <웃음> 우리 그냥 나해요 우리는 에이. 자 이제 쟁반 들고 재료 사냥에 나섰죠 지수 아, 근데 쟨, 쟨. 우리 수영 이제 두개중하 양파 뭐, 아, 고추 고가 있고 청고추가 있어요? 그럼요. 예. 되게 중요해요. 끝났다, 끝났어. 어, 재료 저렇게 아, 채식 하나 보죠? 어, 야채를 먼저 하는 어... 게 낫지 않을까? 야, 위장 작전좋네주 재료는지 <웃음> 아직 안 가져갔다. 그렇지. 일단 이거 담고 싶어요. 오케이. 오케이. 먹고 싶은 건다 봐요. 그래요? 적당히다 아, 저희 눈치 보지 마라. 아, 네. 신사연 분들 예. 반응이 제일 네. 살펴 봐야 될 같아요. 뭐번 쏘는 음. 소리가 비슷한지 한번 해볼래? 대충 저런 느낌? 쏘는 소리 하지 보시면 안 되거든요 아, 네, 안 보고 있어요 커튼 쳐요 그러시면 네, 네. 네, 커튼 네. 아, 네. 그게 그래, 커튼인가요? 네 커튼. 야 활용도가 좋네요 네, 센스 점수 5점 들어갑니다 네. 양파를 길게 쏘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짧게 쏘시는 아, 거? 아, 저희도 취향을 그것도 취향 네, 취향 보유까다해드리 네. 아, 저는 통양파 좋아해요 통양파 예. 예상이에요, 어떡하네 일단은 그럼 제가 재료 손질을 어떻게 해볼게요 형이. 형의 손을 를리고 가져가는 수리하고 거야 추리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 요리, 요리 안한 티가 너무 많이 난다 우리가 내기의 키체 상사 우리 아이돌 분들 우리 대결하시는 분들의 칼질 솜씨도 엿볼 네. 아. 수 있기 때문에 오, 근데 잘하시는데 네. 생각보다 자, 손 조심하시고 써는데 병호군의 칼질이 그렇다. 자세히 잡혔습니다 네. 또 까니장 선배님의 유튜브 보면서 또 배워왔기 때문에 오, 정말요? 가 칼질은 잘 못해가지고 네안 봤다는 <웃음> 맞다, <안> 게대통나는 <웃음> <웃음> 거죠 아. 겉문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뭐 어떻게 썰요? 그냥 썰어봐 그냥 썰어소리 우리 들어보자이 <웃음> 아. 소리가 아닌데? 다시 한번더한번 더. 더? 아 이게 예, 아니에이 소리가 아닌데? 니이 아, 예, 소리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양파 한번썰어보시 아이 소리도 아닌데 야, 그래. 우리가 원하던 뭐 그림들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야, 네. 이렇게 또깔갈려야 돼. 어, 본인들이 썰어보고 아이 소린가? 이 소리가 아닌가? 아. 제가 봤을 땐 같은 소리였는데 <웃음> 네. 아, 같은 소리라고 그러셨어 방금 야, 정확히 들었어 <웃음> 나 오른쪽 귀가 열렸거든야 <웃음> 지금 심사위원분들의 눈만 지금 <웃음> 아, 보고 있어요 볼까? <웃음> 진짜 모르겠다 자 그걸 아셔야 됩니다 ASMR 어, MR. <웃음> MR은 되게 과장되게 들린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좀더 크게. 약간 삼삼겹살, 김치. 아 지금 관절이 있다고 하셨잖아 아니 일단 그걸 생각하지 말고. 아, 생각하지 마요. 일곱 번째부터 하시도록.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뭘 써시는 걸까? 되게 작은 걸 써시는 거 같은데 지글 지글 지글 소리가 들렸어. 아, 와, 이거 뭔가 살삭 살삭 거리시는데? 살싹살싹이요어 파도 같지만. 근데 살삭. 그 부분에서 그렇게 들으셨을 수도 있겠다. 그러네. 허어. 근데 이게 왜 아까 들었던 소리랑 다른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지금 형 조금 헷갈리죠? 아, 아니 민안 헷갈려 오늘 저희 게스트로 나온 T.O. 아, 네기의 키친에 최적화된 제대로 요알못이에요 제대로 내네요 뭐 예. 예. 지금 게썰고 계셔 아 <웃음> 지금 얘는 뭐 하는 <웃음> 저기 호박전이죠 거기 <웃음> <웃음> 아, 아, 아, 아. <웃음> 다 그냥 썰어버려 다 그냥 썰어버려 마지막에 그냥 쓰면 쓰는 거안 쓰면 안쓰 그런 건가? 우리 요리에는 이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아 그, 맞는 말이야 저희 힌트 쓰겠습니다. 어, 지금요? 어, 벌써요? 벌써요? 네. 우리 까니장님에게 신중하게 해주시는 음. 게 좋아요. 딱한 번에 근데 있었습니다. 야, 왜 이런 시간에 지금 힌트가 나왔습니다. 네. 힌트 오케이, 찬스. 야, 민수 왔어? 오케이. 너. <웃음> 야, 민수야. 아니래. <웃음> <웃음> 자, 멘붕이 왔습니다. 예, 메뉴 지금 망쳤다. 내가 내가 제육볶음이냐고 물어봤드렸고제육볶음이라 네. <웃음> 했어? 제 메뉴를 착각했어요 <웃음> 하나 김치볶음과 같지 않아? 아 계란후라이인가? 둘 치기가 아닌 거 아니야? 야 힌트를 지금 쓰는 거 어때? 둘 치기가 맞아요? <웃음> 오케이 <내가 지금> 쓰고 <웃음> 어, 오케이 좋다 좋다 <웃음> 아아아아아아야 <진짜. 웃음> <진짜. 웃음> 비슷하잖아 둘다 돼지고기로 만든 거 아니냐? 야 그러면은 <웃음> <웃음> 진짜.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지수 씨.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어차피 저쪽 팀은 고기를 쓰긴 쓰거든. 우리는 이제 메뉴가 틀려도 맛으로 가자. 먹을 수만 있게 만들어 드리자. 지수야. 네. 먹을 수만 있게 만들자.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게 속으로 말했 <웃음> 진짜 모르겠 들려나, 들려나 보군요. 아이고. 그럼 형, 만들어 할게요. 오케이, 가자. 어... 저희는 생각하는 대로 그냥. 네, 저희 의 감을 한번 오, 믿어보겠습니다. 좋아 어... 확인받지 말아요. 아니, 히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네. 예. 그렇게 하면 답이 계속... 없어요. 뭔가 아, 그걸 풀면서 그래도 뭔가 좀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이건 개인적인 요구사항 아닙니까, 지금? 내가 한다고로 우리가 힌트를 줄 수가 없는 거야. 알려주기 싶네. 아, 그래요?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아, 춤 네. 예. 한번 가자. 저가 이제 김치의 매콤함을 춤을 한번. 아, 톡 쏘는 그런 느낌에. 오! 야, 야, 야! 오! 야, 야! 가사 여쭤봐 이야, <웃음> 좋았어 야, 김치하다 파핀을 어 김치 멋있지? 속에 유산균이 톡톡 터지는 어 그걸 어, 춤으로 표현을 했네 예. 어. 혹시 뭐 유추하고 계세요? 뭐인 것 같으세요? 일단 은 고기가 있는 거 보면 고기가 들어간 메뉴일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 유추했어요 일단 기주세요아진짜 요리사하신가 보네요 요리 아, 저도 요리 좀 하거든요 아 진짜요? 반갑습니 아, 무슨 정상회담인가요? 왜 갑자기 네. 네. 근데 사실 고기랑 김치만 있어도 맛있어 같이 맛있는 걸 하는 거 맛으로 뭐 아이 아니, 뭐 조합이야 김치랑 고기죠 최고죠 어, 최고 네 김치가 들어가는 의로 할까 아니면은 찌개인가 아닌가요? 어, 그, 저, 저, 저, 저, 오케이 갑니다 야 흰색이 아 <웃음> <웃음> 이게 잠깐만 재아 우리 솔직히 이제 너가 틀리면 우리 메뉴가 음. 둘다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 음, 그치? 음. 근,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상의해보고 같이 하나를 했을까? 음, 음, 어때? 좋은 생각 아니야? 음, 근데,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러나 저러나 팀 메뉴인데 네. 이걸 뭘 상의를 하죠? 그래. 힌트를? 메뉴가 틀리면 둘다 틀리면 안 되잖아 <웃음> NO 야두팀다노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뭘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김치 종류를 다담아가네요 형, <웃음> 백김치? <웃음> 저는 일단 모르겠으니까 그냥 그거 할게. 요너 생각하는 그거 할 거야? 네. 롤? 네. 티아 지금 3개 모두 밀가루인가요? 밀가루? 오. 음. 일단은 물을 넣고 야 오케이 지금 거의 다 왔어. 네. 나 소리 좀 듣고 있을게. 오자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는 우리 수영 제티. 그리고 이쪽은 뭘뭐 하고 있죠? 고기를 굽습니다. 뭐. 고기를 국수님. 넣고 있대. 음. 음. 고기 굽는 소리가 나지 않나요? 지금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불판이 하나도 안달궈 있는 채일단열어놨어 그냥 불판 고기 아, 그래. 뭐 하는 거죠? 김치 전 하는데? 김치를 넣고 뭔가를 반죽하고 있어 <웃음> 응, 맞아 쏠렸다 양파랑 마늘을 올리신 거 아닌가? 맞는 거 같아 표정이 살짝 변하셨어, 지금 아닌가? <웃음> <웃음> <웃음> 우리만의 길을 아, 걷자 꺼내줬어요? 봐봐, 맞는지 들어가? 아, <웃음> 아 어? 아, 그데너 아. 묽지 않아? 튀김가루를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 오케이. 지금 아, 뭐죠 소금? 어 소금? 어, 튀김가루. 튀김가루. 튀김가루. 어좀 궁금해요 이쪽 소고기 돼지고기 같이 예. 또 반죽을 해놓은 거니까 소리 이제 나지 않을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를 맛보게 해줄게. 어우 아, 맛있는 냄새난다 아뭐 이렇게 된거 그냥 회식이나 하는 거야 우리 네 삼겹살 굽고 소고기 굽고 좀 비주얼은 일단 우리가 좀 이긴 거 같거든요 오우 맛있겠다 비주얼이? 와, 냄새 대박이다 우리 거 여기 진짜 맛있어 냄새 부트를. 냄새 안나 거기? 요리가 좀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 어 뭔가 한참 열심히 구웠거든요 네네. 고기를. 자 그럼 저희가 중간 점검을 한번 가보죠. 네.